마음이 허 전해 널만 나고 부터 잠 시나. 서사진은 언제라도 날 찾아줄 것 같아 내게 큰 힘이 돼 이젠 당연하게 널기다 한 너의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걸숨 쉬게 해 마음이 허전한 게 자꾸 네가 생각나서 일까 숨이 턱 막힌 듯 아무 일도 난할 수가 없잖아 한참을 떠들며 내마 <목소리도>